이번 시간에는 이번 달에 분양되는 아파트와 입주되는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주되는 아파트와 분양되는 아파트만 확인을 한번 해봐도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되는지 한눈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놨던 아파트들 사실 시기를 주거나 아니면 미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지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전에 계획했던 분양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점차적으로 계획 잡아나가는 것을 미루고 있다. 물론 지금 뭐현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일단은 이번 달에 분양되는 아파트와 입주되는 아파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발설 로테켓을 세대수는 481세대 별로 많은 세대수는 아니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분양인 아파트들이 볼리네그리 쪽에 좀 몰려 있다 가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다음은 수성자이렌입니다 수성자이렌은 같은 경우 는 219세대로 분양세대수는 145세대 이번달에 분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가장 높은 층은 20층으로 다섯 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치고 219세대면 층나게 작은 편이죠. 그리고 뭐 순위는 수성동 1과의 2위, 뭐 수성구에서 41위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순위를 측정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마찬가지 이번 달에 분양하는 아파트 명동역 루지온푸르냐오인 이름도 이렇게도 만들어 놨죠. 총 세대수 152세대에 분양 세대수 99세대. 번달에 분양을 하고, 한건설에서 분양 합니다. 두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가장 높은 층은 20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다음, 엘크루. 오디움 만촌. 물론 만촌동이 위치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41세대,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설을 했고요. 동수는 1개동, 가장 높은 층은 18층으로 해서 구축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수승구의 부모사이 399세대 중에서 399세대 전체를 분양을 합니다.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높은 층은 34층으로 해서 부모동에서 7위로 되어 있고 수승구에서는 18위로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은 그 정도로 끝났고요 7월 달 까지도 같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7월 달에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터를 2차가 총세대수가977 세대 세대수는 아주 좋은 편이죠 7개 동으로 해서 가장 높은 층은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명동에서 5이고 남구에서 7위로 나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분위로 해서 매겨져 있는 건지 아니면 분양이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 안 되었다, 생각이 많이 되었다, 안 되었다, 뭐 그런 순위 아니겠나 싶은데요.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7월 달에 대구, 대명, 3, 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일단 다음 달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3 세대 중에서 분양을 1606세대, 마찬가지, 뉴타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가장 높은 층은 34층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이 마찬가지, 뭐 대명동에서 6위, 남구에서 1 1호로 11위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구의 4일동 더샵이라고 해서 299세대, 기존에 예전에 한번 계획이 잡혔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분양 시기를 미정으로미루어놨습니다 가장 높은 층은 39층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4일동에서 무일이 중구에서는 42위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계획되어 있는 분양 아파트가 끝나고 나면 바로 분양 시기가 9월 달로 넘어가는데요. 대구 대명 이동의 장사장 같은 경우는 1,758 세대 22년 9월달 일단 그냥 예정을 잡아 놨습니다 동수가 1개 동이고 가장 높은 층은 35층입니다 대구 동인동 2사 250세대에 2022년 10월로 해서 분양시기를 잡아 놨고요 동수는 3개 동이고 가장 높은 층은 49층입니다 그리고 범모동에 대구 mbc 주지 주거 복합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계획은 604세대의 2022년 10월 분양시기를 계획을 잡아놨는데 물론 이렇게 잡아놨다가도 미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는 4개동이고 가장 높은 층은 3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신천동 부르지 544 세대의 540 세대의 분양 전체가 분양을 하는 세대 수고요. 동수가 4개 동이고 가장 높은 곳은 33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고마아이파크 마찬가지 418세대의 분양 시기는 2022년 12월 산업에서 진행을 하고요. 동수는 4개 동으로 가장 높은 청수는 26층입니다. 남은 두리역 자이에 1300세대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편이죠. 물론 여기에 지도로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아, 분양 시기는 22년 하반기로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놨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세대수는 좀 많아도 그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높은 층은 49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두류스타 헬스 세대수는 840세대고 22년 하반기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6개 동으로 해서 가장 높은 층은 49층. 그리고 황금역 2차 181세대에 22년 예정으로 되 있고, 세대수가 너무 적죠. 가장 높은 층은 40층으로, 어, 나 그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황금역 2차 181세대 22년 예정으로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층 40층이고 뭐 황금동의 순위가 22, 뭐 수송구의 297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한 동네에 아파트가 몇 개가 있다고 순위를 이렇게 책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두산동 96번지 뭐 예정으로 해서 190세대 잡혀져 있고요 후반에서 진행을 하고 후계동으로 가장 높은 층은 40층. 서봉득 재개발, 서봉득개 재개발이 그냥 분양 시기는 미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총 세대에서는 538세대의 분양은 334세대의 재개발 정비 조합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높은 층은 26층. 조합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미정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봉범의 2차 재건축이죠. 총 490세대의 분양은 92세대만 분양을 하고요. 가장 높은 층은 20층. 황금동 851-13 주구 복합으로 되어 있죠. 일단은 분양시기가 미정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 677세대에 전체 677세대에 다 분양을 합니다. 가장 높은 층은 43층. 다음 수중주구 2차의 우방타운 재건축이 세대수 705세대의 분양시기가 미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층은 27층이고요 뭐 광금동에서 15위, 수성구에서 242 수성구에서 242이면 엄청나게 수위는 뭐 떨어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2년 6월 9 7 5세대 교대역, 하늘채, 유센트원, 마찬가지. 세대수는 뭐 나쁜 세대수는 아닙니다. 일단 입주가 되면 얼마나 입주가 되는지 그게 문제겠죠. 그리고 수송 레이크 프로죠 12년 8월 입주인데요. 332세대. 그냥가는 11억까지. 사실 뭐평수가좀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여지고요. 8월 입주입니다. 공동 2차 화성들이 화성파커 드림이 499세대에 일단은 입주는 12월달로 입주가 계획되어 있고요 3억에서 4억대에 평당 1 4 0 0만원대의 아파트입니다. 중독 2차 화성파크 드림 세대수 499세대 수중부 엘리뷰파크 총세대수 266세대에 5에서 6억대 어, 사실 세대수가, 이래 적은 세대수가 지금 있었다면 미분양이 낫겠죠. 하여튼, 이 모든 부동산은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고 수성 센터를 화성파크 드림 세대수 156세대에 마찬가지. 을 입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잡수성 홀레어 같은 경우도 세대수는 303세대로 많이 적은 편이죠. 입주는 10월달입니다. 우선, 프로지오 리버센트. 100세대, 세대수 나쁘지 않습니다. 금액은 네. 6억에서 8억대. 그는 2023년, 24년 3월 입주로 되니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 끝이 없겠는데, 요번 년도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되져 계속 있는 게 많으니까, 호방세빈, 2024년 6월 300세대 입주고요. 요대역, 프루지오레힐즈 3억에서 거의 7억대까지 거의 근접한 금액이고요. 2024년 10월 924세대, 세대수는 좋은 편이네요. 히스테이트 대명세대를 1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861세대에 입주는 24년 11월 입주입니다. 중대역 골드클래스센터를 660세대에 그냥 금액대는 5억대고요. 평당가는 1600대 그리고 아직 입주년도는 많이 남았습니다. 25년 11월 입주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까지만 입주하고 분양 예정인 어떤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더 이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확인해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분양과 입주, 그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업데이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